주봉차트는 망치형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손잡이랑 위에 캔들을 이런 식으로 캔들 몸통을 망치 형태로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은 은봉이었죠. 은봉이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봉마감이 아직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회복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안심을 할순 없다 개선상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나 보겠습니다 뭐 아무리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봉상 전환선의 역전현상 그렇죠? 주봉 주봉 전환선 역전 그리고 아직까지 기준선 7,150불 7,150불에 대한 그 저항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봉으로 오늘 만든 거는 괜찮은데 언제든 음봉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음봉 전환되는 그 저항자리가 지금은 전환선 저항이랑 거의 겹치겠죠 7,000불 여기가 7,000불입니다 7,000불이 전환선 7,150불이 기준선 저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봉상 양봉 만든 건 괜찮은데 그 바로 위에 저항이 또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을 해줘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일단은 후행 스팬이 구름대 위로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와서, 어, 6,600불. 어제 반등 자리잖아요? 어제 극적으로 반등 줬던 그 자리, 어, 다시 한번 뭐,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어, 그 자리를 깨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어, 일봉 차트에서는 MACD가 영선 이후, 영선 돌파 이후에, 그쵸, 아직까지는 영선 음. 이탈을 하지 않고, 어제 말씀드렸던 훅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꺾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있는 저항들이 어,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 그래서 구름대 저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7,150불 주봉 기준선 저항이기 때문에 뭐 지금 MACD가 살짝 꺾고 올라가더라도 구름대 상단 돌파에 대한 저항 여기 이전에 한번 저항 나왔었죠. 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조심해야 된다. 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일봉상 기준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아파시 어,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어, 좋다. 좋고 기준선이 구름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자체도 개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선들 간의 그 크로스.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기준선이 구름대를 뚫고 전환선도 기, 그 구름대를 뚫었는데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구름대 상단도 파악 못하고 그쵸? 기준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한 7,000불 부근에서 저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어나간다고 하면 만나겠죠. 만나서 어, 다시 한번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기준선이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뭐 중장기 추세는 에 중장기 추세라고 하면은 여기 올라와 있던 추세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어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단기 추세 어 여기 요 구간에 대한 추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준선 자체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6,600불이네요 결국 그래서 기준선 지지가 6,600불 그리고 전환선에 대한 저항 여기가 대략적으로 6,900에서 7,000불 어, 거의 가격이 말그 분석을 하는 내용마다 전환, 그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가격들이 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좀볼수 있는 자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7,000불 또는 6,900불 지지를 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6,600불 네, 일본 개선상의 그 주요 지지선, 저항선들 체크를 해봤고요 6시간 번 구름대에도 어제 주요 그 타임 프레임과 그리고 그 구름대 하단의 지지 말씀드렸던 거.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어, 똑같, 똑같아요. 네. 기준선 지, 저항과 그리고 구름대 저항이 딱 7,000불, 6,900불 그 자리니까. 오늘은 일단은 7,000불, 6,900불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4 시간봉에서는 어, 그쵸, MACD 썬바다 그리고 오실레이터 다, 다이버전스 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반등 반등하고 있는데 기준선 기준선을 못 넘고 있네요. 못 넘고 있고 뭐 다시 한번 살짝 꼬꾸라지더라도 어, 다시 한번 꼬꾸라지더라도 구름대 일단은 지지를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6,800 지지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한 7,000... 음... 그쵸. 그렇죠. 7,050불. 7,050불.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까지는 갈수 있는 움직임. 음. 근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관점 자체가 그쵸. 그렇죠. 어, 요 채널 관점으로 좀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채널이었어요. 여기도 채널. 이거 채널 관점에... 관련된 패턴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때 채널이었죠 그러니까 채널 채널 상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렇죠그 한번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거라는 관점 왜냐면은 하 어, 적어도 채널의 하단부 또는 상단부를 세번 정도는 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갔다가 한 7,050불 정도에서 7,000불 정도에서 다시 한번 떨어져서 한 6,500불에서 6,400불 정도? 어이 자리에서는 한번 테스트를 할수 있을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뭐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이제 그려놓은 요큰 채널 큰 채널에서 결국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찍고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 일단은 여기 작은 채널 관점으로만 좀 보면 은그렇 이런 식으로 가서 6,400 불 정도, 그렇죠? 6,400 불 정도의 가격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어,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어, 저것도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스윙 패턴이라고 합니다 스윙 패턴 이런 식으로 어, 채널에서 파동을 이어나가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좀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뭐 저거는 좀먼 미래 얘기긴 하지만 어, 만약에 6400불이나 6200불 어, 만약 이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 다시 한번 요 채널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어, 이 스윙 패턴, 스윙 패턴의 그 어떤 가능성을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음. 어, 요 가능성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잖아요, 어, 그쵸? 귀엽고 다 올려놨더니, 죽을 죽을 뚱말뚱해서 올려놨더니 또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니 입다 칠지도 패턴이죠 우리 많이 봤던 거쭉 올렸다가 개미 붙여서 다시 떨구고 쭉 올렸다가 개미 붙여서 다시 떨구고 아무래도 요 관점으로 조금 보는 게 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